아직도 리킵 듀얼 그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와 냄새가 나고 일일이 뒤집어줘야 한다면 리킵 듀얼 그릴을 만나보세요 듀얼 히팅 리킵 듀얼 그릴 곡선이 강조된 모던 디자인 과감한 느낌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 절제된 블랙 앤 화이트 톤과 강렬한 레드 디자인 다채로운 안전장치 작동 중 덮개를 열면 할로겐 램프의 작동이 정지됩니다. 직관적인 조작방법 조리온도와 시간만 설정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듀얼 히팅 기술 하단 가열부와 상단 할로겐 열풍 히터가 동시에 가열되는 듀얼 히팅 방식 요리를 뒤집지 않고도 맛있는 조리가 가능합니다. 투명한 내열유리 덮개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열유리 덮개는 냄새와 연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이 튀는 것을 막아 깔끔한 조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팬 음식물이 늘러붙지 않는 테프론 코팅 쉽게 분리되어 세척에 편리한 위생적인 디자인 리킵 하나로 모두 해결하세요 리킵 듀얼 그릴